엑세스 테이블 자료 입력 중한 행이 누락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엑셀처럼 행 추가해서 중간에 한줄 추가하는 방법 없나요? 삭제 후 다시 자료 입력해야 하나요? 하셨네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타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사랑 AA200을 입력해야 되는데, 한사랑 AA200을 실수로 누락을 한 거죠. 한줄 자체를 빼버린 걸 이제 나중에 검사하다가 확인을 하게 됐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서의 결과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음, 한 사람 AA 200이 있을 때는 이 값이죠. 이걸 캡처해두겠습니다. 여기에 값을 블러 씌워서 한 사람의 합계 값도 저장을 한번 확인해서 보고 그다음 총합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있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값을 하나 저장해 두겠습니다. 이제 테이블은 보고서는다가지고 이제 한사람 AA200을 지우겠습니다. 까만, 까만 화살표가 나올 때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로 레코드 삭제를 할까요? 레코드 삭제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해서, 예를 눌러서, 이제, 멋사랑 cc 아래에, 한사랑 a에 있는데, 이제, 한우의 cc로, 한 줄을 건너뛰게 되었죠. 그러면, 창을 닫고, 보고서를 열어주시면, 이제는 값이 달라지죠. 한 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단사랑 합계가 530이었는데 330으로 변경됐고 725만원인데 42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총합계도 825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여기 값도 1300으로 정답과는 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이 달라지니까 실격이 될수 있죠. 그래서 어, 실격되기 전에 오타 검사하다가 이제 한 줄이 빠진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는 창을 닫아주시고 테이블에 들어와서 이거를 중간에 다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안 넣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빠진 게한사람 AA 이메일이면 맨 마지막 줄에 2 0 1 5인 201호를 다 적을 필요는 없죠. 1호 빼기 6 빼기 1 적어주시고 방향키 오른쪽 다시 한사람 적어주시고 방향키 오른쪽 그리고 AA 방향키 오른쪽 그리고 200 적어주시면 되죠. 한사람 AA는 여기 위에 있는 거지만 맨 마지막에 적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 창을 닫고 보고서를 다시 열어주시면 합계값이 532 나오고 725만원이 나오고 1025, 1630만원으로 정확하게 결과값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200이 츠인지작켓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답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인간의 잘못된 오파를 발견했다면 그대로 맨 마지막 테이블에 자료값을 빠진 자료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